블러드본의 코스 생각했어요. 아, 저는 참고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전장에서는 맨발 많이 보여줘도, 이번에는 손 많이 보여주나? <웃음> 이번엔 손패티시 나오는 거냐? 손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이냐고요 아니요 다음 주부터요 오늘이 망자루 파티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솔직히 5년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해야지 애초에 망겜이야 지금 망겜 됐어요 서버 상태가 영좀 그렇고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사마다가 리마스터 바로 넘어가면 너무 어려울까요? 아... 뭐... 버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웃음> 나는 두번 잡다가 겨우겨우 깼어요 나는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하다 하다 가야 이건, 이건 좀 아닌데 싶어, 싶으면서도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다 하, 스콜라 그거 업적 작업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못 버틸 것 같은데 뭐야 투기장도 있어요? 뭔 놈의 투기장 아님 말고 어이씨 아님 말고 너뱀 뭐야 장난하나 오늘 좀 도끼가 차 있어요 후회되시냐고요? 후회할 거면 차라리 제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울사대 싫어하는 데가 진심이냐고요? 진짜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불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절을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뭐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추기장 500킬 있었다고? 아예 억울하다니 애초 확인도 안 하고 내지른 거잖아 그건 내 잘못 아니. <웃음> <웃음> 아무튼 아니 없는 거면 아 없다고요? 그럼 누구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투기장 500키라는 건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전작에도 없었잖아 그런 거 불본도 없었고 따라와너 이거 너 없자고 없으면 넌 연구맨이야 어딨어? 음... 팔았네 되게 아쉽네 오늘 보내버릴 뻔했는데 되게 아쉽다 아 맞아 말하는 김에 나 이거 해놔야겠어 방태당하면은 이제 한 계절이 변해야 이제 이의제기 할수 있습니다 원래 한 달인데 나사 4개월로 늘릴게요 이거 입 조심하세요 다들 아니 손가락 조심해야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풀어주면 안 되더라고 <웃음> 내가 다른 이제 방송에 비해서는 좀 풀어주는 편이긴 한데 진짜 시계 좀 뇌절하는 사람이 몇명 보여가지고 이분 보스마다 BGM을 틀 생각인가? <웃음> 리트하면돈에가두배 에이 난 그렇게 추적스러운 짓안해 아무리 그래도 아 DLC가면 돈이 복사가 된다고? 그건 좀 군침이 도네요 오늘은 DLC 갈까? 아부산됐나 이거 마지막으로 돈이 하세요. 돈이 하지마. 제의식이 나의 몸을 감한다 끝나기 전에 끝나버렸네? 내가 안 때리면 조금이라도 버텼을라나? 이렇게 보인가 뭔가 버그 걸린 것 같다. 만약에 버그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할것 같대요. 음 역시 중속기. 참 슬퍼. 엘든링 나왔다고 해서 너무 전작에 있던 게임을 너무 개차반으로 만들,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맨 마지막에 누나? 아 오늘 트레일러 나온 거?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블러드본의 코스 생각했어요. 아 저는 참고로 가능합니다. What the?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제가 모든 업적 딸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생각을 제일 문제야 그거죠. 노아 토플이랑 노 대스. 난 그게 제일 문제야. 아무래도 다음주가 되면은 전 지옥을 보기 때문에 경건한 좀 분위기가 됐죠 저도 모르게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업적할 시간때 차라리 망자르 파티 하는게 낫다고? 저도 좋아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와줘! 근데 어쩌겠어 그냥 저의 책무를다 하기 위해서 <웃음> 내가 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웃음>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제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내 의지로 내 발로 업적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쉴것같 <웃음> 나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요, 똥게임을 하면 쓰러지는 병이 있어요.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고통받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글쎄요. 우리 솔직해지자 진짜. 노아토플 노토플 그거? 근데 그거 진짜가 뭐야 대체? 까라이키 왈 도전과제 포함 안 된다고? 모르겠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은 최초로 나한테 노아토플, 노데스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왜저여가두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신 거야? 이그 새끼 아무튼 입만 임말...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냥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인정을 안 한다고? 제가 울기님은 살려드리고 말기님은 제가 죽일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알았어 알았어 아참아 아, 그래요 사람이 뭐 오해할 수도 있지 근데 제일 나쁜 게 있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노데스 뭐 노아 퍼플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있든 없든 나는 하기 싫은 건마찬가지예요 싫은 건 싫은 거야.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는 편이잖아요. 난 싫어하는 건 싫다고 말해요. 스팀 프로필에 니, 링 3개 다는 거는 좀 참지 못하지. 프로필 보면 링이 두개 밖에 없더라고. 링 3개 정도는 돼야 그리고 제가 좀 한이 있더라면 에몬즈 소울 그 업적을 못딴 거. 제가 풀파이브가 없어가지고 내가 불본 DLC까지 업적은 다 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데몬즈는 없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데몬즈까지 업적을 다 따지 않았을까 아쉽긴 합니다. 엘델링 동늪. 독립? 동늪은 안나오지, 끓는 동늘이 나오지. 이제 <웃음> 하긴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 그거긴 하더라. 동늘이랑 래는 어떻게 나올까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아! <웃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워버렸네. 의뢰를 한번 사용해요. 뭔 소리야? 빨리 성공 누르세요. 넌 마법의 단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대꾸 드립 있잖아요 뇌가 녹을 것 같아 보통 이걸 뇌정지라고 하죠 전문 전문 용어로 한번더한번더한번더설리반 100명의 페리하고 페 페리... 내가 앞잡 놓고 교감 미션이에요 이거? 이건 좀 신박하다 미션이 이거 왜 어렵냐면은 아무래도 핑이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페이지때 앞잡 성공만 해도 인정해드니다 커트라인이 나아졌는데 이 정도면 뭐아 얘가 <웃음> 핑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웃음> 달락 <웃음> 이거 조건이고 나발이고 이거 엄청 어렵잖아 1 0한 분씩 제가 소환해 볼게요 그러면은 나 오늘의 미션 교감 미션 <웃음> 어린도 없지? <웃음> 어이 어이 이 설리반은 파회차 설리반이라고 까딱하면 그냥 바로 저세상이라고 <웃음> 아 어서 가고 <웃음> 어 취소 아 됐어 <웃음> 됐어 <웃음> 이제 쉬세요 그냥 이제 이거 깰 테니까 <웃음> 겁나 어렵네아 좋다 좋다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어 어? 뭐야 이거 저 사람 아예 죽일 생각인데 플랜 A로 간다 빨리 오서 저한테 <웃음> 작전이 성공할 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뭐하니? <웃음> 뭐하세요? 흡정 <웃음> 세매당 싫어 아. <웃음> 아 짜증나 뭐지? 진짜 미션 읽을 때 이렇게 막 시작할 거예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비겁하진 않겠지. <웃음> 난장판이야 난장판 어?